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 폐업률이 89.2%에 이른다고 합니다. 폐업률은 해당 연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수 대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한해 동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는 사람이 9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평생 동안 단한 번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행운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역설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사업의 정리 및 재기에 대한 준비를 염두에 두는 것이 결국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즉,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것보다는 청산, 파산, 폐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정리로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른 재기를 위한 신속 정확한 사업 정리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신속 정확한 폐업 절차를 통해 재기의 걸림돌을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사업의 시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업의 정리, 즉 폐업에 있어서도 세무 등 일정한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방치하거나 소홀히 처리할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정리야말로 재기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폐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먼저 지체 없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폐업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의 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으로 들어가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에서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폐업 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폐업일에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5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2019년 1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편, 남아있는 잔존 재화에 대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보유하고 있던 물품의 품목 및 수량, 시가 등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인해 폐업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가세를 신고해 양도인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폐업 신고 시 영업양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게을리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시에 보유한 재고자산이나 집기, 시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보유한 경우 대가를 받고 팔지 않았어도 재고자산 등의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집기 비품 등을 사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실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재화에 대하여도 그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나 직계 비품의 금액이 크다면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도 크므로 매각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면 헐값세라도 매각하여 회계장부상에 재고자산을 남기지 말아야 하고 직계 비품도 모두 폐기하거나 매각한 후 회계장부상에 폐기 또는 매각 손실로 처리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책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년도의 다음 년도 3월 말 개인사업자는 5월 말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된 소득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해산을 하기 전까지는 자산의 변동 상황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이 폐업할 경우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한편 보통 사업 부진 또는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분을 강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주의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로 신고 불성실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불 능력이 없다면 최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최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최당금 청구를 위해선 관할 지방노동청에 최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임금대장 등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인 본인도 오랜 기간 급여 등 수익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었다면 사업을 정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럼에도 사업주인 본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외 다른 방법이 없다입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일부 사용자의 경우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납부하고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에 의해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노동부를 통한 진정과는 달리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민사소송과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이나 예금 계좌의 가압류를 거는 경우 사용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융통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폐업으로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단금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은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고의가 아닌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진술하고 체불된 근로자들에게는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임을 설명하고 체단금 절차를 통해 최대한 임금을 신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하여 협조해 주시는 것이 향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해산 및 청산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장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 거래처와 미수대금 등을 잘 정리하는 것은 추후 사업 재개 및 신뢰도 담보를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설비, 기기, 장비 등은 인수자가 있다면 감가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데, 동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동종의 신규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장부 보관 의무는 통상 5년이므로 폐업 이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최소한 5년 동안 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4대 보험공단에 사업자 등록 폐업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4대 보험공단이 폐업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해당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사채이자나 리베이트 등 자금의 지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회사경영자가 회사자금을 사쪽으로 빌려간 경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경영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가지급금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야 하며 이자비용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회사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출거래 시 법인의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받게 되므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가세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법인의 상환해야 할 부분은 상환하여야 하며 그래도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무리하게 폐업하는 것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합니다.